구하 안녕하세요 부부부릭 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레고 미니피규어 시리즈가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레고 마블 미니피규어 시리즈는 마블 영화가 아닌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중이거나 방영이 끝난 최신 tv 시리즈인 완다 비전, 팔콤과 인니터 솔져, 로키 그리고 왓이플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미니피규어들은 각 4900원에 판매가 되며 2021년 10월 1일에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원하는 미니피규어를 위해 마트에서 혹은 네고스토어에서 쇼물딱 신공을 펼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선 네고공홈에 공개된 전체 수술을 보면 일단... 와... 제품 퀄리티 미쳤습니다 이 미니피규어들이 단돈 4900원이라니 믿어지십니까? 그럼 이번에 발매한 레고 71031 마블 미니피규어 시리즈에는 어떤 캐릭터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 이 앞에는 마블 드라마들의 스포일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아직 드라마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살포시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이제 물로 겹기에요. 레고 71031 마블 미니피규어 시리즈는 네개의 디즈니 플러스 마블 TV 시리즈에 나오는 12명의 캐릭터의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36개들이 작은 상자에는 각 캐릭터가 3개씩 들어있고요. 72개들이 큰 상자에는 각 캐릭터들이 정확히 6개씩 들어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미니 피규어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쪼물딱신공으로 캐릭터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공음에는 이미 모든 이미지들이 공개되어 있지만 당연하게도 아직 주문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레고 미니 피규어를 수집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블 시리즈만큼은 발매가 기다려지는군요. 그럼 각 드라마별로 어떤 캐릭터가 이번 마블 미니피규어 시리즈에 포함되었는지 보시죠. 디즈니 플러스의 첫 마블 드라마였던 완다 비전에서는 총 3개의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스칼렛 위치는 완다 비전에서 티날레를 장식했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전투를 벌였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작품에서 볼수 있었던 크라운이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투 페이스로 뒷면 얼굴에는 빨갛게 빛나는 눈동자를 하고 있는 캘레리치의 얼굴을 만나 볼수 있습니다. 빨간 망토를 하고 있으며 투명한 빨간색 에너지가 손에서 나오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비전은 다리와 몸통 그리고 팔에 각인된 회색 몸을 갖고 있습니다. 화이트 비전 이마의 보석이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인 것으로 보아 각성한 비전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손과 머리는 흰색입니다. 마찬가지로 흰색 망토를 착용하고 있고 투명한 덮개가 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트북의 내용은 소드 본부에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완다비전을 살고 있는 마을의 보호막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러잖나 개인적으로 이 노트북 정말 간지네요. 모니카 렘버는 소드 복장을 입고 있으며 작은 헬리콥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드라마 완다비전에서 세계의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피아이핑이죠. 저 옆에 조그마하게 다이너마이트의 기폭 장치처럼 생긴 것이 바로 그 헬리콥터입니다. 전 처음에 정말 폭탄인 줄 알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미니 피규어의 헤어스타일은 정말 원작 캐릭터와 똑같네요. 팔콘과 윈터솔져 역시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이 되었으며 주인공이 두 명인 관계로 미니 피규어도 두 개입니다. 샘일스는 다크블루와 화이트 컬러로 조합된 의상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드라마 피날레에서 입었던 복장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검은색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날개는 깃발처럼 펄럭을 쓰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쫄물딱 신공으로 팔콘을 고르는 것이 왠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버킷반지의 트레이드마크인 턱수염 눈에 띄는군요. 기계인 왼쪽 팔의 프린팅도 훌륭합니다. 칼로 무장하고 있으며 팔콘과 더불어서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디즈니 플러스 TV 시리즈 로키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방영되었으며 이번에 레고마블 미니 피규어 시리즈에 등장하는 것은 이두 주인공의 변종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이 드라마는 못 봐서 자세한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키는 사복을 입고 있습니다.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는데 등에는 VARiant 즉 변종이라는 뜻의 단어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드라마 에피소드 이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손에는 시간변화관리국, 즉 TVA가 프린팅된 머그컵을 들고 있고 트로그, 다시 말해 개구리 버전의 토르가 있습니다. 참고로 트로그는 드라마에서 잠시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실비는 금발머리와 한쪽 볼이 잘린 듯한 티아라를 결합한 새로운 헤어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의 검과 악어 로키가 포함되어 있는데 로키의 투구가 씌워지지 않아서 아마도 이번에 새로나온 레고시티 동물구조 시리즈와 같이 진열을 해놓아도 꽤 어울릴 것 같습니다. 8월부터 디즈니 플러스에서 새롭게 방영될 마블 애니메이션인 와디프입니다. 이번 레고마블 미니피규 시리즈에는 무려 5개나 포함되었습니다. 일단 만나보시죠. 캡틴 브리트는 팔과 다리에 프린트가 있는 짙은 파란색 수트를 입고 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캡틴 브리튼 방패를 착용하고 두 개의 1 곱하기 1 플레이트로 만든 테서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좀비 버전은 헬멧, 수트 등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팔과 다리 그리고 얼굴에는 좀비를 나타내는 하늘색 컬러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방패는 전부 긁혀있고 신발도 한쪽은 벗겨져 있네요. 방패에 가려서 보이진 않지만 오른손 장갑도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블랙팬서 트찰라가 만약 스타로드라면 어떨까요? 스타로드의 헬멧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는 트찰라의 헤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타로드는 두 개의 블래스터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찰라의 검은색 곱슬머리를 잘 표현해 준것 같습니다. 정교하게 인쇄된 팔과 다리가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스파이더맨 변형입니다. 가장 묘사가 잘된 스파이더맨 피규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니피규어는 태브릭 소재의 닥터 스트레인지의 빨간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가모라는 타노스의 커다란 쌍검 블레드를 들고 있습니다. 타노스가 입었던 황금색 갑옷이 가모라 미니피규어에 아낌없이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에는 상징인 분홍색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새로 발매될 레고 마블 미니피규어 시리즈 어떠셨나요? 저는 미니피규어를 모으고 있지 않습니다만 너무나도 정교한 묘사를 하고 있는 미니피규어들을 보니 그동안 봐왔던 마블의 캐릭터 이미지들과 겹치면서 비록 사진일 뿐이지만 감탄을 하면서 봤습니다. 만약 제가 미니피규어를 수집했다면 아니 마블 레고를 수집하고 있다면 이 미니피규어들은 당연히 머스테 t h 의템이될 것입니다. 늘 레고의 가격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부부릭입니다만 이번 마블 미니 피규어 시리즈의 가격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퀄리티의 4,900원이라뇨. 아직 발매일까지 시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거 달리실 분들은 랜덤 물을 뽑는 것이니만큼 총알을 좀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박스자 산다면 또 모르겠지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제 블로그에도 포스팅되어 있으니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주소는 영상 안에 설명란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